책컷 기초 강좌 제일 마지막 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제네요 벌써. 자, 이때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 한번 훑어볼게요. 자 소스 촬영한 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커팅해 가면서 영상들을 쭉 이어붙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어, 전체적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울릴만한 배경을 집어넣었어요. 배경음악을 집어넣었죠. 오디오에 가서. 물론 모든 이제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야 된다는 라건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음악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레이션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넣거나 성우의 목소리를 캠, 어, 타입 캐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그 다음에 텍스트 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자막을 어, 적재적소에 삽입을 하거나 혹은 나레이션에 딱 맞게 자막을 넣는 꿀팁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보세요 컷 편집 그 다음에 배경막 BGM 그 다음에 나레이션 작업도 했죠 그 다음에 자막 작업도 했어요 요까지만딱 있으면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영상이라는 문법에 딱 맞게끔 편집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뭘 촬영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잘 보시면요. 이거 이상 뭐한게 없어요. 심지어는 배경음악 같은 걸잘안 넣는 유튜버들도 많고요. 그냥 자기가 나레이션 잘해서 거기다가 그냥 적재소에 자막만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상 편집도 중요해요. 사실은 재밌게 맛깔나게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촬영이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사실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노력들 많이 해보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보다 훨씬 더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영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작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결과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자그 결과물 만드는 방법은 항상 이 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끝나요. 뭐, 파일명을 정하든지, 이런 작업들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자, 100%가 딱 되고, 어 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공유해라,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당장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파일은 저장돼 있으니까, 여기서 완료 창을,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끝납니다. 작업이 끝난 거죠. 자, 이게 파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폰에, 자 사진첩에 들어가시면, 자, 그 사진첩, 카메라 폴더일거예요 아마 거기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들어가져 있을겁니다 자 맞는지 안맞는지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쌤님 자 여기까지 영상이 이제 다 만들어져서 파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건 인스타그램에 올리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얘를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내보내기라는 그 기능을 한번 써가지고 얘를 밖으로 내보내 봤는데 굉장히 금방 끝났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게 지금 영상이 짧아요. 30초밖에 안되는 영상이었고 그리고 영상의 많은 효과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밑에 보시면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능들을 우리가 여기 텍스트까지만 쓰고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 컴퓨팅을 뭔가 연산을 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방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얘가 촬영을 했을 때 어, 영상의 크기가 4K가 아니었어요 그냥 1920x1080 음, HD, f HD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편집이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장도 금방 끝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었다. 자막도 많이 넣고 효과도 많이 넣고 오디오도 넣고 각가지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평균적으로 한 30분짜리 영상을 주로 올리게 되는데 20분, 3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그거 하나 여기서 저장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죠? 내보내기를 하면 뭐 오래 걸리는 것들은 한 30분, 40분씩 걸리는 것들도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폰안 쓰시고 가만히 냅두시면 빨리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영상 편집을 하실 때는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이 렌더링 과정은 하드웨어적인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편집을 얼만큼 디테일하게 복잡하게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은 없다.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 강의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뭐 별거 한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초 단계를 여러분들이 몇 번씩 반복을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촬영하고 그 촬영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배경음악도 넣어보고 자막도 넣어보고 나레이션도 넣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 이제 좀 익숙해질 거잖아요 그죠? 이 소프트웨어랑 이 어플이랑 그 상태에서 뭔가 재미난 요소를 더 양념처럼 첨부를 하면 여러분도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강의가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강의를 계속 올릴 거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땐요런 기능 저럴 땐 저런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어 정규적으로 이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강의를 보통 한몇식 강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업로드를 쫙 해버리는 방식을 썼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캣컷이라는 툴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만 길러놓고 그 다음부터 따라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따라하는 것들을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강의로 계속 재밌게 올려드리겠다라고 여기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초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 합소 말했지만 몇번 따라서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셔야지 자기 기능이 되는거지 유튜브에 있는 강의 영상들 계속 본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실력이 되진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를 할게요